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요즘에 아주 핫 한 서비스 중에 하나죠 바로 챗GPT를 활용해서 카드뉴스를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카드뉴스를 만들 때 항상 시간이 많이 쓰는데가 언제냐면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기획할 때가 가장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바로 요즘에 나온 챗GPT라고 하는 것인데요 글 쓰듯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런 이런 정보가 필요한데 정리 좀 해줄래? 라고 한다면 그 정보에 맞춰서 그냥 다 적어주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거 써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런 챗 gpt를 활용해서 카드뉴스를 만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여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미리 캔버스를 활용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캔버스 꼭 가입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오픈 ai 서비스에 들어왔습니다 이 오픈 a i 들어왔고요 여기 들어가면 Introducing Chat GPT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 Try Chat GPT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Chat GPT 쓰는 이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일단 가입은 해주셔야 되는데 가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글 로그인 같은 것도 해주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다가 채팅 내용을 입력을 해줄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을 입력해 보려고 하냐면 음. 경기도 쪽에 있는 벚꽃놀이를 할수 있는 그 벚꽃놀이 명소 추천해달라고 적어볼 거고요 여기에 한글 패치도 되어 있기는 한데 상당히 느려서 그것을 구글 번역을 활용해서 영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번역에 들어갔고요. 여기다가 일단 여러분들이 저, 검색하고 싶은 정보를 한글로 먼저 적어볼게요. 근데 적는데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벚꽃 놀이 명소 정보 다섯 곳을 추천받고 싶어. 지하철역과 가깝고 아이들과 가기 좋은 곳으로 추천 부탁해요!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는데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한 후에 여기에 그대로 Ctrl V 붙여넣기를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산호수공원 나왔고요 하남스타필드 용인 에버랜드 음... 파주 삼릉파크 구리 행강파크 우와! 내용 굉장히 좋아요 내용 굉장히 좋고 여기에 보면은 지하철역까지도 어느 정도 다 있고 그리고 몇분 걸리는지까지도 어느 정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내용 요약을 정말 잘해줬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되냐면 이제 카드 뉴스만 제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제작해야 될지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리 캔버스를 들어왔고요 이제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여기에 카드 뉴스 디자인을 찾아야 되는데 카드 뉴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 검색 여기 아래쪽에 있는 모든 템플릿을 선택하셔서 여기 있는 카드뉴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카드뉴스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 꽃을 한번 입력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은 벚꽃과 관련한 카드뉴스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뮬리명소라고 하는 베스트 6. 요거를 선택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 핑크 뮬리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벚꽃 사진을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벚꽃 사진을 제가 뒤쪽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벚꽃 사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사진 여기서 벚꽃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벚꽃에 관련된 이미지가 나오면 그 이미지를 요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이미지에 딱 들어간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온 세상이 핑크빛으로 해서 핑크 뮬리 명소가 아니라 경기도 벚꽃 명소 베스트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요것도 일러스트도 바꿔줄게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해서 비슷한 요소 찾기 벚꽃에 관련된 일러스트가 나오게 되겠죠. 꽃시면 요걸로 해볼게요. 요걸로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혹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해도 정말 이제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에는 지금 보니까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를 이걸 왜 소개해 주려고 하고 왜 알려주려고 하는지를 적는 곳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간단한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내용을 적었다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에 방금 전에 책 GPT로 내용을 받았죠 그 내용을 이제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 저는 이것을 만들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분할로 해서 화면 분할로 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해 볼게요 번역하면 일산호수공원 하남스타필드 용인 에버랜드 파주 삼릉공원 구리 한강공원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하나 바꿔줍니다 일산호수공원 그리고 똑같은 것 하나만 더몇개더 복사를 할게요 페이지 복제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제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칸 다섯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 칸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적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남 스타필드 파주 삼릉 공원 덧 구리 한강 공원 자 이렇게 하나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줬고 이제 여기 아래쪽에다가 내용을 적기만 하면 되는데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복사한 뒤에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고 자그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내용을 그대로 드래그하셔서 복사를 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요약을 해주셔야 돼요 요약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더 보기가 편하겠죠 자 이렇게 텍스트까지 입력을 했고요 이제 여기 안에 이미지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를 삽입할 때는 그냥 Ctrl-C, 컨트롤 Ctrl-V를 컨트롤 활용해서 삽입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구글에다가 검색을 했거든요 일산호수공원 벚꽃이라고 검색을 했고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산호수공원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삽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를 해서 미리 캔버스에서 그냥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냥 삽입을 바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키워서 삽입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방금 전에 뒤에 있었던 이미지에 딱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 바로 왼쪽에 업로드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여기에 바로 어,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마우스로 선택해서 이미 삽입되어 있었던 이 이미지 쪽에다가 그대로 가지고 가면 저절로 그 모양에 맞춰서 똑같이 삽입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삽입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삽입을 했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도 하나하나 바꿔주신 뒤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 상단 부분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PNG 형식으로 빠른 다운로드 또는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네 방금 전에 만든 카드 뉴스를 완성을 했는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바꿔주시기만 한다면 완벽한 카드 뉴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책 GPT와 그리고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봤는데 정말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주시는 것은 기본이에요. 요약하셔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